안녕하세요 보험정보사 박지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태아보험 전문가 박지영 대표님 모시고요 태아보험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음. 어, 태아 어, 임신 출산과 관련된 부분 안에서 네. 첫 번째 아이를 어, 준비하시는 산모님들 그리고 예비 아빠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네. 팁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또 저희가 보험 전문가니까 뭐 의학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험 전문가니까 <웃음> 보험과 관련된 음. 경험들, 음. 사례들을 통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산모님들이나 예비 아빠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로는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수심사라고 하죠. 음. 태아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항상 이제 언제 가입한 게 좋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가입 시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음. 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상정 검사라고 하는 거. 어, 산전검사 전에 가입하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신 주차별로 응. 어떤 검사들이 진행되는지 응. 아이 출산 때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말씀해주셨던 내용 중에 산전검사라는게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산전검사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어, 뭐가 맞다 틀리다 라기보다는 이거를 어떤 기준을 두고 구분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임신하기 전에 이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결혼을 그래서 1년 후던 2년 후던 아니면 임신,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임신을 시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검사를 산정검사라고 하고요. 임신하고 나서 출산 전까지의 검사도 산정검사라고 요 그럼 뭐가 산전검사가 맞냐라고 음. 했을 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근에는 임신하기 전에 하는 검사는 웨딩검사 어, 별칭이 생겼더라고요 음. 어, 임신하고 나서 출산까지 의 검사하는 것들 음.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검사를 산전검사라고 네. 했었는데 출산 전 검사죠 어, 출산 전 검사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계획 임신하시는 분들이 음... 많다 보니까 임신 전에 네. 어, 하는 검사들도 산정검사라고 불러서 네, 네. 산정검사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웃음>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출산 전까지 는 모든 검사 를다 산전검사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임신하기 전에 하는 검사는 웨딩검사 이렇게 좀 예쁘게 부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산모가 임신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임신의 환경을 미리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최근에 저희 고객님들 상담하다 보면 자궁내나 뭐 난소나 이런 데 혹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의사가 혹이 있지만 출산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하고 말해주면 너무 덜 불안한데 이 자, 위치가 안 좋거나 이것 때문에 아예 임신이 안 되거나 어 이제 유산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자궁 내 혹이 있거나 어떤 뭐 물혹이 있거나 염증 수치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같이 위험률이 높은 고위험군 산모들은 미리 좀 상담을 통해서 임신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지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좀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백신 예방 접종이라고 하죠. 최근에 뭐 뭐 이제 코로나 백신도 음. 뭐 임신 중에 맞아도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음.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너무 두려우실 거예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임신 중에 뭔가 백신을 맞는 거 음. 어찌됐든 간에 사실 되게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그렇죠. 개념인데 네. 임신 중에 맞아도 되는 백신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 태아한테 영향이 많이 미치지 않는 백신이 있고 너무 다행이죠 태아한테 영향이 미쳐서 임신 중에는 할 수가 없으니 중단을 하거나 그 전에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백신 임신 중에 맞아도 되는 게 뭘까 아, 태아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A형 간염이나 B형 간염 백신이 해당이 되는데요. 항체가 미리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균자인지 남편이 보균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어 항체가 없는데 임신이 됐어요. 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임신 기간 중에도 접종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은 산정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풍진인 것 같아요 풍진 저도 이태아보험 하니까 음. 알게 된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네. 풍진이 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이 알아서 임신 준비를 하니까 풍진 검사도 아빠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음. 풍진 항체를 보유해야 를 이제 태아가 풍진에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선천적인 심장질환이나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항체를 미리 보유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항체가 없다면 미리 접종을 해야 되는데 풍진 접종을 하고 나서 바로 임신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 그래. 임신을 하, 하실 수는 있겠지만 풍진접종을 하고 1개월 정도는 지난 후에 임신을 하는 것을 권장하거든요 항체가 완전히 형성된 이후에 네네네 그리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 임신을 하신다면 최소 6개월 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이런 접종들이나 검, 보유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풍진접종을 했다 그러면 한달 뒤에 그때 임신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은 어떤 결절이나 양성종양이 있는 거는 출산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자궁경부의 이형성증이라 그래서 네. 모양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거나 그게 이제 1차 우리가 말하는 암매 단계에 진입을 하거나 자궁경부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라고 하면 임신하시면 안 되죠. 네, 굉장히 네, 위험해요. 위험해.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원추절제술이라고 이렇게 잘라내는 모양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임신하시기 전에.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길이가 워낙 짧아지거나 약해지면 무력증이라고 올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현됐을 때 임신기간 중에 이 경부를 묶어주는 맥도날드 수술이나 안정을 하기 위해서 입원치료를 하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자궁경부검사를 꼭 하셔야 되고 거기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만 20세 이상 여성분들은 2년마다 나라에서 국비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간에 맞아 떨어졌다 라고 하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고 무조건 검사를 해야 된다고 라 보셔야 돼요. 정리해보자면, 이제 임신, 계획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임신 전에 필수로 맞아야 되는 백신은 통진하고 수도하고 그다음에 A형 간염, B형 간염 뭐 간기능 검사 같은 경우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음. 자궁경방 검사랑 백신을 맞으실 수 있다면 백신을 맞아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음. 최근에는 뭐 보건소 가도 그렇고 음. 병, 뭐 병원 같은 데 가도 음. 엽산 먹는 걸 권장하잖아요. 어, 지금 이제는 거의 필수예요. 그쵸. 음. 그러니까 뭐 의사 선생님들도 의무적으로 산모님뿐만 아니라 음. 어, 남편분까지도 같이 네 먹는 거를 네. 권장을 하고 음. 그게 사실, 이게 노형산모들도 좀 많아졌고, 네. 고위험군, 음.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뭐 다운증후군과 관련된 이런 발병 확률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음. 미리미리 준비해서 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거라면, 맞아요. 되게 작은 노력으로 되게 엄청난 위험을 준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선천적인 이상이나 기형이 발견된다라고 했을 때, 음. 내 아이니까 내가 감당하고 분명히 잘 키워야겠지만, 사전에 막아줄 수 있다면 음. 내가 감당하는 리스크보다 사실 이 아이가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리스크와 그런 어려움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뭐 영양제를 드시고 금주, 후변 안 하시고 금연이라 음. 어, 그러죠? 안 하시고 선사, 산전검사를 통해서 미리 예방해줄 수 있는 접종들 해놓으시고 엽산 드시고 이런 거는 사실 이제는 웬만한 예비 엄마, 아빠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의 팁을 드리자면 임신 전에는 꼭 음. 어,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백신들이 이제 항체 형성되고 검사까지 마무리하는 데에는 음. 한 6개월 정도 여유 시간을 두시고 네. 어,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임신 후, 내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병원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게 되잖아요. 음. 이 검사들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음. 병원에 가셔가지고이 검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최근에는 이제 산부인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병원급들 가면 네. 의사선생님 말고 이걸 상담해주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어, 코디네이터라고 음. 해야 되나요? 저? 진료만 이제 의사선생님이랑 하고 음. 나가시면 안내해주실 거예요 하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네. 어, 검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음. 산정검사잖아요. 네. 산정검사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엄청 많아요. 금액도 너무 다양해서 음.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산정 네. 검사에 대해서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음. 그리고 어떤 산정 검사들을 받는 게 어떤 유의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초보들은 잘 모르니까 전문가로서 음.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해당 보험대리점 설계사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